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재입니다 이건 보다시피 바라자크를 만들다 한은배경드립니다 하지만 바라자크를 실패한 지금 이건 거대한 흉물일 뿐이죠 그래도 이걸 버릴 순 없으니 오늘은 이걸 재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오늘 작품 소개가 늦었군요 오늘의 작품은 빙룡 이베르 카나입니다 모원에 나오는 대부분 몬스터들은 어딘가 무섭고 위험해 보이지만 여기 예외로 우아한 자태를 가진 녀석이 하나 있죠 온몸에 얼음갑옷을 들고 얼음꼬리로 찌르는 게 우아한 백기사 같은 느낌이 물씬 나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력적인 요소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얄쌍한 몸매만 보고 얼어붙은 비둘기 같다고 놀려대는데 저는 이걸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 작품으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이 벌써 3월입니다. 즉, 벌써 겨울이 다 지났다는 거죠. 하지만 겨울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이대로 겨울을 떠나보내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베르카나를 만드는 거 누가 봐도 차가운 얼음 느낌이 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베르카나의 얄쌍한 몸매를 다 만들고 나면 잡티가 안 나게끔 매끈하게 피부를 붙여줍니다. 이때 이따가 비늘을 붙일 때 가이드라인이 될수 있도록 서로 색상이 다른 부분은 잘 구분이 가게 여러 색으로 피부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날개막도 같이 붙이는데요. 원래는 깔끔하고 예쁜 날개를 위해 밀대를잘 밀어서 만든 걸 붙이는데 오늘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깔끔하게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날개까지 다 했으면 준비 과정의 마지막을 위해 머리에 대강적인 형태를 잡아줍니다. 먼저 아래턱을 만들고 이빨을 심은 뒤 똑같은 방법으로 위턱을 만들어 덮으면 됩니다. 자 이대로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 묘사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맨 처음은 날개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이베르카나의 차밍 포인트 대부분은 여기 날개에서 나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만들기 매우 번거롭단 뜻이죠. 찢어진 커튼 같은 형태의 조각을 만들어 날개 전체에 층층이 붙여 흩날리는 얼음 날개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후에 추가 보증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나중을 위한 초석을 지금 만드는 정도로 생각해두죠. 이제 안쪽 비늘부터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꼬리끝 부분부터 시작해서 많이 거친 느낌의 비늘을 만들어줍니다. 비닐 안조각 붙이고 도구를 가로운 데 긁듯이 많이 긁어주면 비닐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친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도구로 긁을 때 비닐 끝부분을 물결치듯이 만들어주면 날개 질감과 비슷하게 얼어붙은 텍스처 느낌이 약간 납니다 가슴 정중한 부분은 다이아 형태의 비닐로 채우는데요 여기서 옆구리까지 비닐 조각을 붙이면 아주 힘든데다가 어차피 완성하고 나면 저 부분은 잘 보이지도 않으니 이 부분은 가볍게 격자로 획만 그어줍니다 이렇게 가슴까지 다 채우고 나면 아까 안쪽 비늘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목도 똑같이 비늘지감을 잘 내주면서 턱까지 다 채워나갑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비늘 만드는 방법이 단순한 것 같다고요? 왜냐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비늘 디테일에 더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건 준비해야죠 아까 골격만 만들어놓고 방치해놓은 머리에 좀더 상세하게 살을붙여 얼음갑옷을 두르기 전의 모습인 말머리 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우아한 이베르카나답게 아주 그윽하고 능글맞은 듯한 표정으로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날개 쓴 방법을 보면 알다시피 비늘도 특수한 방법이 많이 들어갑니다 찢어진 커튼 같은 형태의 비늘을 만들어서 꼬리 끝부터 시작해 등을 타고 올라가 목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좀더 얼음같이 날카로운 인상을 위해 꼬리 옆면과 정중앙에는 날카로운 형태의 비늘을 붙여 이벨카나 특유의 얼음 비늘과 날카로운 비늘을 둘다 챙겨줍니다 목 옆은 가시형 비늘로 채워주면 되는데 아래쪽은 짧게 하되 머리에 가까워질수록 가시 비늘을 길게 만들어주면서 나중에 머리까지 완성했을 때 왕관 장식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다았을 때쯤에 머리 디테일도 잡아줘야죠. 얼굴 외형도 약간 시조새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만들면서 느낀 건데 이 친구 턱이 생각보다 두껍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이베르하나가 아니라 고기 좀잘 씹게 생긴 시조새 같이 보일 거예요. 만든 게 아깝긴 하지만 아래턱은 잘라내서 양악 수술을 시켜주도록 하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성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니까요. 허리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이아 형태의 비늘로 간단하게 붙이면서 넘기면 허리는 빠르게 끝납니다 어차피 이 부분보다 다른 부분이 더 시각적으로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목에 달린 이 얼음 가시들이죠 이 목에 있는 가시들은 약간 털목돌이 같은 느낌으로 아주 풍성하게 빽빽하게 채워주고 그 다음으로 집중되는 게 여기 날개죠 특히 여기 있는 날개뼈대 부분은 갈라진 얼음 날개의 느낌과 비슷하게 비늘을 잘 쌓아가다가 그리고 날개 끝부분은 날카롭게 얼음 가시 같은 모양으로 붙여 날카로운 얼음 날개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모양이 뭔가 제각각 같아서 이질적인 느낌이 약간은 들거예요 그래도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나중에 이런 묘한 느낌을 한 번에 싹 정리해줄 묘한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팔다리도 마무리해야죠. 우선 팔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콘 같은 형태를 말이죠. 어깨와 팔꿈치 같은 경우는 얼음 가시들을 붙이고 점점 내려오면서 아이스크림 콘같이 말려드는 형태에 비닐들을 붙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래서 제가 아이스크림 콘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얼음 가시들은 아이스크림 같고 남은 비닐들은 콩 모양 과자 같잖아요? 여튼 이렇게 팔을 거의 다 채워가면 마무리로 손가락까지 만들어주면 팔은 끝입니다. 이제 외형의 마지막으로 다리를 할 차례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 골반부터 허벅지까지는 버섯 같은 느낌으로 퍼지는 가각각를 붙이다가 그리고 앞에 정강인 부분은 전부 얼음 가시 느낌으로 다리 전체를 채워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오늘은 외형 모델링이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죠? 왜냐면 하 오늘 중요한 건 모델링이 아닌 이 다음 작업이라 제가 좀 함축적으로 요약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오늘 중요한 후처리 작업입니다. 먼저 날개나 가슴 부분과 같이 색이 서로 자기주장이 강한 부분들은 이렇게 에어브러쉬로 경계면을 없애 1차 도색을 하고요. 그리고 2차로 확연하게 색감을 넣습니다 여기서 도색할 때 도료도 약간 바짝바짝한 펄이 있는 도료를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베르카나처럼 얼음 알갱이를 품고 있는 광택의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베르카나의 맨몸만 도색이 끝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이베르카나가 아니죠 오늘의 얼음 텍스처를 표현하기 위해 다이소에서 건축용실리콘을 사왔습니다 제가 아까 비닐들의 형태를 싹 잡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건축용 실리콘을 이렇게 날개 끝머리와그외 정리할 부분에 이렇게 결을 주면서 발라가면 얼음 갑옷의 느낌은 텍스처는 물론이고 비혈의 형태 정리까지 줄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나 있는 얼음 갑옷들도 똑같이 실리콘으로 하긴 할 건데 실리콘 자체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똑같이 투명한 3D펜 필라멘트의 조형물과 섞어서 사용해 이베르카나의 얼음 투구도 표현해줍니다. 물론 여기도 실리콘에 결을 넣으면서 얼음 특유의 느낌이 나도록 해줍니다. 꼬리도 마찬가지로 끝머리는 3D펜으로 얼음 창날을 만들고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실리콘을 발라줍니다. 이러면 2차 공장으로 어른가부터 준비가 끝났는데요 하지만 색이 너무 무채색이라 보기 안 좋으니까 어른 느낌이 잘 나도록 3차 도색으로 차갑고 서린 느낌이 나게 잘 도색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후처리까지 전부 완료입니다 이번에 용병으로 쓴건축용 실리콘이 정말 한건잘 해냈네요 아마 클레이로만 했으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작품이 외형도 잘 빠졌는데 배경도 그만큼 어울리게 만들어야겠죠 먼저 빛을 내기 위해서 배터리, 스위치, 충전단자 등으로 전력을 공급할 기본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용 전구를 구입했는데 분명 저는 화이트를 주문했는데 노란색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구입하고 배송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우선 미리 만들어놓은 회로들은 뒷면에 공간을 만들어 집어넣고 이제 배경에 거대한 얼음 조각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 거대한 얼음 조각들은 아까 이베르카나의 몸에 붙어있는 여러 개의 얼음과 북과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할 건데요 맨 처음에 얼음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준 다음에 구조물을 만드는 동안 이번엔 제대로 된 LED가 도착해서 LED를 연결한 뒤에 구조물 안쪽 사이사이로 LED 빛이 흘러나올 수 있게 잘 배치해줍니다 배치가다되면 외부는 적당한 면을 만들어 LED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외견을 다듬어 줍니다 물론 면을 만들 때꼭 촘촘하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이 위로 실리콘이 올라가서 구멍이 나있든 말든 상관없이 전부 메꿔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실리콘을 올린 다음에는 반드시 얼음의 결이 잘 살도록 도구로 꼭 다듬어줘야 자연상 얼음같이 거친 느낌의 얼음이 완성됩니다 오늘 바닥은 바위 바닥 같은 느낌을 위해 모델링 페이스트를 붙자국이 난게 발라서 거친 바위 텍스처가 잘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얼음과 바위 둘다 각각에 알맞게 얼음은 투명하면서 광택이 있는 대로 도색하고 그리고 바위는 비교적 어두우면서 바위 사이사이에 음영이 들도록 도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특별 재료 스노우 플레이크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디오라마에서 눈을 표현할 때 쓰는 가루인데 이렇게 양념통 같은 데에다가 담아서 풀을 발라준 곳에 잘 뿌려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눈밭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로 깔끔하게 테두리를 들고 저의 트레이드마크까지 찍어주기만 하면 몬스턴터아이스본의 간판 몬스터 빅룡 이베르카라 완성입니다 매력 하나 완성입니다. 얼어붙은 날개를 펼칠 때마다 자신의 고결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드러내는 게 마치 얼음 망토와 칼을 든 기공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무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이런 분위기를 내뿜어서인지 좀더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몬스터 같습니다. 오늘 작품은 특유의 얼어붙은 느낌이 잘 나와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원래 만들려고 했던 바라자크가 실패로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다시 시도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멋진 작품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베르 카나로 만족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